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은 토끼가 등장하는 재미있는 동화를 연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재미있는 토끼 동화 시작해 볼까요? 출발! 토끼와 호랑이 옛날 옛날 흰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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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는 쏜살같이 뛰어가 토끼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어흥! 이게 누구야? 토끼야? 마침 배가 고파 먹이를 찾던 중인데 오늘은 네가 내 밥이 되어야겠구나! 어흥! 놀란 토끼는 두 귀를 쫑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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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떡을 세어 보았지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열 하나. 토끼가 분명 열 개라고 했는데 세어 보니 열한 개이네요. 호랑이는 잘못 세었나 싶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세어 보았어요. 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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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이 너무 아파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다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뱃속을 대인 호랑이는 며칠 동안 굴 속에 누워 끙끙 앓았어요. 이 토끼 녀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으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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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는 커다란 입을 쩍 벌렸지요. 꽤 많은 토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 호랑이님, 제가 어찌 호랑이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도 꿀을 갖고 와 보니 호랑이님이 안 보여서 얼마나 안타까웠는데요. 저는 여태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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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야 토끼에게 깜빡 속은 줄을 알았답니다. 토끼와 자랑 옛날 옛적에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용왕이 큰 병에 걸렸지 뭐예요? 뛰어난 의사를 모두 부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용왕의 병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하루는 천년 묵은 잉어 도사가 말했어요. 용왕님 병은 토끼 간을 먹어야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웃음> 에 누가 땅 위에 가서 토끼 간을 구해오겠느냐. 신하들은 서로 힐끔힐끔 눈치만 보았지요. 그때 자라 신하가 나서서 말했어요. 제가 비록 재주는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자라야말로 진짜 중신이구나. <웃음> 용왕은 화가를 불러 토끼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자라는 토끼 그림을 품에 안고 길을 떠났지요. 자라는 처음 보는 땅위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울긋불긋 꽃은 피고 하늘하늘 하늘, 나비가 날고 우를 창창 솟은 나무며 홀홀 나는 새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라는 한눈팔지 않고 토끼를 찾아다녔어요. 자라가 둘레 둘레 산길을 가는데 저만치서 토끼가 뛰어왔어요. 자라는 얼른 그림을 꺼내보았지요. 두 귀는 쫑긋, 허리는 늘씬, 뒷다리는 길쭉, 꼬리는 뭉툭. 그림에 있는 그대로였지요. 어이, 맞구나, 맞아. 터끼가 맞아. <웃음> 혹시... 토선생 아니시오? 토끼는 토선생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자라는 살살 토끼를 꿰었어요. 아, 나와 함께 용궁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높은 벼슬도 하지 않으시겠소? 토끼는 벼슬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토끼는 자라 등에 얼른 올라탔어요. 자라는 토끼를 데리고 둘이 둥실 용궁으로 갔지요. 용궁이 어찌나 멋지던지 토끼는 입이 해벌쭉 벌어졌어요. <웃음> 나도 드디어 출세를 하는구나 야호! <웃음>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토끼는 꽁꽁 묶여 용왕 앞으로 끌려갔지요. 용왕이 힘없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웃음> 미안하지만 날 위해 죽어줘야겠다. 네 간을 먹어야만 내 병이 낫는다는구나. <웃음> 꽃게 의사가 집게발을 절걱거리며 덤비려고 했어요. 토끼는 놀라서 가슴이 벌렁벌렁 눈앞이 어지러질했어요 그때 토끼에게 좋은 꾀가 생각났어요. 토끼는 발을 탕탕 구르며 자라에게 소리쳤어요. 이 미련퉁이야! 그럼 진작 말했어야지. 간을 씻어서 바위 위에 널어놓고 왔단 말이야. 자라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 도끼 이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세상에 간을 씻어서 말리는 짐승이 어디 있느냐? 토끼도 지지 한고 소리쳤어요. 내 간이 워낙 별나야 말이지. 그러니까 용왕님 병에 약이 되지. 못 믿겠으면 당장 내 배를 갈라보렴 토끼가 배를 쑥 내밀자 자라도 더 이상 우길 수가 없었어요. 토끼를 죽였다가 정말 간이 없으면 큰일이니까요. 용왕은 토끼의 말을 듣고는 기운이 쭉 빠지고 속이 바짝바짝 바짝 탔지요. 그럼 얼른 가서 관을 가져오렴. 용왕은 토끼에게 선물을 가득 주며 부탁했어요. 잘하는 하는 수 없이 토끼를 등에 태우고 다시 땅 위로 올라갔지요. 땅 위에 올라오자마자 토끼는 자라 등에서 폴짝 뛰어내렸어요. <웃음> 용왕이나 너나 미련하기는 똑같구나. <웃음>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짐승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웃음> 토끼는 깔깔 웃어대며 깡충깡충 산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언니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지만 앨리스는 심심했어요. 아 심심해. 이런 책이 뭐가 재미있다는 거야? 앨리스는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슬슬 졸리기도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흰 토끼 한 마리가 시계를 보며 허겁지겁 뛰어갔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또 늦었어. 바쁘다, 바빠. 흰 토끼는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보며 중얼대더니 작은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앨리스도 흰 토끼를 따라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동굴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앨리스는 아주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우물이 얼마나 깊던지 한참을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계속 아래로. 어, 이러다 지구 반대편이 나오겠소. 앨리스는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다행히 푹신한 낙엽더미 위에 털썩 떨어졌지요.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서는데 다시 흰 토끼가 나타났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또 늦었어. 바쁘다, 바빠. 토끼는 금세 사라져버렸지요. 앨리스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수많은 작은 문들이 쭉 늘어선 복도였어요. 거기에는 유리 탁자가 있었고 황금 열쇠와 유리병이 놓여 있었어요. 앨리스는 황금 열쇠로 작은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어요. 마침내 딸깍하며 문이 하나 열렸는데 아주아주 아주 조그만 문이었어요. 이런, 문이 너무 작아서 나갈 수가 없잖아. 몸을 조그맣게 만든다면 몰라도... 이번에는 탁자 위에 놓인 유리병을 살펴보았어요. 유리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고 적힌 종이 꼬리표가 달려있었지요. 앨리스는 유리병에 든 것을 꿀꺽꿀꺽 마셨어요. 그랬더니 앨리스의 몸이 점점 작아지더니 엄마 손바닥만큼 작아졌어요. 우와, 이제 작은 문을 지나 흰 토끼를 만나러 가야겠어. 그런데 이번에는 앨리스의 키가 너무 작아 황금 열쇠에 손이 닿지 않았어요. 실망한 앨리스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마루 위에 케이크 상자가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케이크 상자에는 나를 먹어요 라고 써있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웃음> 케이크를 한번 먹어볼까? 앨리스가 케이크 한 조각을 꿀꺽 삼켰더니 이번에는 쑥쑥 키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키가 자라더니 머리가 천장까지 닿았지요. 오, 어, 어떡하지?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어떡해! <웃음> 앨리스는 속이 상해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앨리스가 흘린 눈물은 고이고 고여 웅덩이가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또 늦었어. 바쁘다, 바빠. 장갑과 부채를 든 흰토끼가 허둥지둥 달려가는 거예요. 저기, 흰토끼님! 앨리스의 천둥 같은 목소리에 깜짝 놀란 흰토끼는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 달아나버렸어요. 너무 더웠던 앨리스는 부채를 주워 부채질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앨리스의 몸이 다시 작아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앨리스는 작은 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렸어요. 그러다 그만 미끄러져 짭짤한 눈물 웅덩이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아, 말도 안 돼! 내가 흘린 눈물에 빠지다니 아프아프아프 아프, 아프. 앨리스는 눈물 웅덩이에서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헤엄을 쳤어요. 간신히 눈물 웅덩이를 빠져나오자 같이 헤엄치던 동물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토끼가 말했어요. 당장 저기 집으로 가서 새 장갑과 부채를 가져와. 내가 무슨 하여인줄 아나 봐. 앨리스는 투덜거리면서 흰 토끼가 알려진 집으로 갔어요. 얼른 장갑과 부채를 들고 나오려는데 작은 병 하나가 또 눈에 띄었어요. 어, 이건 또 뭐지? 날 마셔요 라고 써있으면 내가 안 마실 수가 없잖아. 엘리스가병 응, 응, 응, 응, 응. 안에 든 것을 마시자 이번에는 몸이 점점점 커졌어요. 화들짝 놀란 토끼가 고양이를 데려와 돌멩이를 휙휙 던졌는데 아, 글쎄 이 돌멩이가 날아오면서 맛있는 과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앨리스는 과자를 와그작 와그작 씹어먹고 다시 작아졌답니다. 문 밖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어요. 앨리스는 커다란 버섯 위에 앉아있는 초록 애벌레와 마주쳤어요. 앨리스가 애벌레에게 물었어요. 애벌레님, 제가 자꾸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혹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을 아세요? 곰곰이 생각하던 애벌레가 대답했어요. 이 버섯을 먹어봐.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작아질 거야. 앨리스는 버섯의 가장자리를 덥석 잘라 먹었어요. 그러자 몸이 점점 커졌어요. 깜짝 놀라 이번에는 버섯의 다른 쪽을 베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만 길게 늘어났지요. 오오오 앨리스는 버섯의 또 다른 쪽을 골고루 베어 먹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앨리스가 다시 숲속을 걸어가 보니 모자장수와 흰토끼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다가가서 모자장수에게 물었어요. 어휴, 다리가 좀 아픈데 앉아도 될까요? 자리 없어. 자리가 없다고. 에이, 여기 이렇게 빈 의자가 많은데요. 앨리스가 냉큼 자리에 앉자 토끼가 찻잔을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그 찻잔은 차도 없는 빈 찻잔이었어요. 모자장수는 겨울잠쥐 위에 팔을 얹고 말도 안 되는 괴상한 노래를 불렀어요. 아,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야. 한참을 가다 보니 잘 가꾼 정원이 나왔어요. 정원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돌아보는데 갑자기 카드 정원사들이 흰 장미에 빨간 물감을 칠하고 있었어요. 왜 꽃에다 색칠을 해요? 우리 여왕님이 빨간 장미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실수로 흰 장미를 심었지 뭐야. 이 사실을 여왕님이 아시면 우린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카드 정원사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뿌뿌 하는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여왕 폐하답시오! 여왕 폐하는 바로 하트 여왕이었어요. 앨리스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넌 누구냐? 앨리스입니다, 폐하. 너 그렇게 할줄 아느냐? 네, 그럼요. 앨리스는 여왕과 크로켓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크로켓 경기였어요. 나무 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슴도치가 공이 되었고 목이 기다란 홍학을 나무망치로 사용했어요. 고슴도치 공을 친홍학들은 목을 휙 돌리며 말을 안 듣고 선수들은 서로 먼저 치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경기는 엉망이 되었지요 화가 난 여왕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선수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저 여자 아이도 당장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라 카드 병사들이 앨리스를 향해 달려왔어요. 조리 가! 조리 가란 말이야! 앨리스는 카드 병사들을 떼어내느라 발버둥을 쳤어요. 앨리스, 그만 일어나 무슨 낮잠을 그렇게 오래 자니? 부스스 눈을 떠보니 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어요. 언니, 나 정말 신기한 꿈을 꾸었어. 앨리스는 언니에게 방금 꾼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웃음> 정말 별난 꿈이네. 재미있고도 이상한 나라였어. 그런 나라가 있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웃음> 엘리스와 언니의 제잘되는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한여름 강가에 가득히 퍼져나갔답니다. 토끼의 재판 옛날 옛날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호랑이는 배가 고프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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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나갈 궁리를 했어요. 있는 힘껏 뛰어올라보기도 하고 발톱으로 벽을 긁어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호랑이는 깊고 깊은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었어요. 헤헤 <웃음> 살려주세요. 나좀 나가게 해줘요. 어흥! 그때 마침 저 위에서 저벅, 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산길을 가던 나그네의 발자국 소리였어요. 호랑이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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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음씨가 착한 호랑이랍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해한 거예요. 저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시면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호랑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싹싹 빌었어요. 나그네는 호랑이가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였어요. 널 꺼내주면 날 잡아먹을 게 아니냐? 무슨 말씀이세요? 절 꺼내주시면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을게요 그 말이 정말이냐? 그럼면요 약속하겠습니다 어흥. 그래 좋다 호랑이 내 말을 믿고 풀어줄 테니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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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나를 꺼내줘 호랑아 너는 어려울 때 구해준 나그네님의 은혜도 모르느냐 약속도 지키지 않고 배은망덕한 호랑이 녀석 꼴좋다 난 간다 토끼는 나그네에게 손을 흔들고서 숲속으로 깡총깡총 뛰어갔어요 호랑이는 깊고 커다란 구덩이에 갇혀서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대요. 동물들의 나이자랑 옛날 옛날에 토끼와 사슴, 두꺼비가 영차, 영차,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치에서 뭐가 대굴대굴 굴러내려오는 것이었어요. 떼굴떼굴떼구르르 주먹밥이었어요. 사슴이 먼저 말했어요. 내가 먼저 보았으니 내가 먹어야지. 이번에는 토끼가 나서며 말했어요. 내가 앞발로 탁! 잡았으니 내가 먹어야지요. 두꺼비도 끼어들었지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집어들었으니 내가 먹어야 한다고. 셋은 주먹밥을 놓고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옥신각신했어요. 우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이 주먹밥을 먹기로 합시다. 사슴이 이렇게 말하자 토끼도 두꺼비도 그러자고 했어요. 맨 먼저 토끼가 말했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우리 중에 허리가 제일 굽은 내가 제일 어른이지. 암암. 음, 음. 진정한 어른은 나같이 살이 쭈글쭈글해야 한다고. 내가 제일 어른이야. 두꺼비의 말을 들은 사슴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이렇게 긴 뿌리 자라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오. 내가 제일 어른이야. 셋은 서로 자기가 제일 어른이라고 우겼지요. 어느덧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었어요. 토끼와 사슴, 두꺼비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참다 못한 사슴이 또 다른 꾀를 냈어요. 차차, 생김새로는 누가 가장 어른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얘기해 봅시다. 또 다른 제 안에 토끼와 거북이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사슴은 지그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세상에 해도 달도 별도 없던 오래전에 금강석, 은강석을 캐어다가 갈고 닦아 사다리를 받쳐놓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였다네. 해도 박고 달도 박고 별도 박으니 그제야 세상이 호하게 밝았다네. 사슴이 자기 나이가 많다고 자랑하며 주먹밥을 먹으려 하자 토끼가 나서며 말했어요. 하늘에 해도 달도 별도 없고 사다리도 망치도 하나도 없던 오래전에 큰 나무를 베어다가 사다리며 망치며 온갖 연장을 만들었다네. 내가 만든 연장으로 해와 달과 별을 박은 것이라고만 토끼의 얘기를 듣고 보니 토끼가 사슴보다 나이가 많거든. 토끼가 주먹밥을 휙 낚아채서 먹으려는 순간 두꺼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사슴이랑 토끼가 놀라서 물었어요. 오, 갑자기 왜 우는 거요? <웃음> 자네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내 아들과 손자 생각이 나서 그러네. 두꺼비는 목이 맨 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하늘에 해도 달도 별도 사다리도 망치도 없고 땅 위에 나무라곤 하나 없던 오래오래 전에 아들, 손자 데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온갖 나무를 심었더니... <웃음> 두꺼비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심은 나무로 자네들이 사다리와 망치를 만들어서 해와 달, 별을 박아 세상을 밝혔다는데... 아이고, 내 불쌍한 아들, 내 손자는 그것도 못 보고 저세상으로 먼저 떠났으니 홀로 남은 내 신세가 외롭고도 서럽구나. 이 얘기를 듣고 보니 두꺼비가 토끼보다 나이가 많거든. 토끼는 억울한 듯 입을 셀쭉거리며 말했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 미처 몰랐어 우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듯하니 자 잡수시오 그러면서 두꺼비한테 주먹밥을 내주었어요 내기는 내기니 나이가 제일 많은 내가 먹겠어. <웃음> 두꺼비는 주먹밥을 한 입에 냉큼 먹었어요. 사슴과 토끼는 군침만 꿀꺽,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두꺼비는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지요. 두꺼비는 금세 배가 불룩하게 나왔어요. 그때 나온 배가 지금까지 꺼지지를 않아서 지금도 두꺼비의 배가 불룩한 거래요. 토끼는 주먹밥을 뺏긴 것이 분하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자서 눈이 빨개지고 사슴은 두꺼비를 노려보다 눈이 찢어진 거래요. <웃음>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하, 두꺼비 배가 불룩한 게 그래서였구나. <웃음> 즐겁고 신나는 이야기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조용조용코 잠자기 전에는 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에게도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모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